안녕하십니까 7월 4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철 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건설 원가 상승과 ism 제조업지수 둔화로 경기 침체 이슈가 하락 요인이었는데요. 애틀란타 연은은 2분기 gdp 성장률 을 마이너스 2.1%로 예상하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하락 요인들이 시장의 일부분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많아지며 반발 매스가 유입되었네요. 특히 장후반 반도체 업종의 하락폭이 감소하고 대부분 종목군이 상승전환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원유는 최근 리비아의 지속적인 원유 생산 차질로 인해 상승했네요.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의 휴일로 휴장이지만 금주는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늘 6일과 8일에는 fmc 의사락 공개와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지난달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로 조정도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도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 시장에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0%, 매도 30%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2%, 매도 98%로 압도적인 매도 우위로 전환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4%, 매도 16%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독립기념일 휴일입니다. 본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300포인트와 11,9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3달러와 11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85달러에서 1,85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한된 흐름을 기억하시고 금주에 발표되는 굵직한 이벤트들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